몸에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예능을 자꾸. <웃음> <웃음> 아, 이제 노래 딱 나온, 나오, 나오, 비 나오면 데뷔 아니에요. <웃음> 이거? 어, 저 데뷔죠. 어, 에이븐이 데뷔. <웃음>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다들 피곤해 피곤하지 않을까? 긴장돼요? <웃음> 네.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기 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요 연기 자세나요? 연기 촬영 한번안 해봐가지고 오바일서 하면 되나? <웃음> 너무 너무 약간 짜치는 꽁트 느낌일까봐 <웃음>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윤 출림이도 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때는 바야흐로 초여름이었죠. 선피디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자, 자. 뭐예요? 왜 떨리게 왜 널포님까지 불러요? 이만한 이면 리플라이프 OST를 만들고 싶어. 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어? 둘이 같이 작업을 아우. 하잖아요 아우. 진짜, 진짜 용공이죠.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는 1번은 리플라이프에 계속 삽입될 어? 노래를 한곡 만들어서 어. 리플라이프 엔딩, 오, 뭐 오프닝 이런 데 쓰고 싶어. 근데, 근데 웃겨야 노래. 돼요? 안 웃겨도 돼. 근데 가사는 좀 재밌으면 되는 지그니까그니까가사 근데 그러려면 곡을 써야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작사 작곡을 둘이좀 같이 나눠줄 수 있느냐. 어... 너무 영광이에요. 사실. 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거예요. 미안하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이 어, 재밌죠, 재밌죠. 이게 1단계고 2단계로 가면은 이게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 뭐 예를 들면 숙박왕, 김숙박 뭐 이런 것들이 <웃음> 있잖아. 프로그램별로 벌써 웃겨. 프로그램 OST를 계속 만들어서 드라마 OST 발매하듯이. 오 이거를. 나중에는 프로그램별로 해서 리플 OST 앨범을 하나 하고 싶어. 나중에는. 그런, 그런 분위기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고게 분위기도 약간 리플 라이프가 딱 약간 좀 비춰지게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멜로디 쓰는 거였죠. 널포가 8 여덟 마리짜리 그 트랙을 보내 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좀써 봐라. 제가 샤워를 할때 노래를 많이 흥얼거리는 편이거든요. 그 트랙을 딱 틀어 놓고 계속 막 흥얼거리다가 그 느낌이 났죠.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웃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응. <웃음> 네. 음, 음. 아 지금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나가지고 샤하고 나왔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 선풍기 소리 때문에 잘 되나? 이게 약간 훅 느낌. 이거 뭐 기록해 놨으니까 카메라로 아무거나 뱉어봐야겠다. 다음에 쓰지 다음에 쓸게요 자산은 여러분 메모장에다 써야 됩니다 아이 백지를 볼 때마다 아 드는 생각은 정말 막막하다 써보죠 나나나나나 아이 당황,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쓴다는 거예요 이 글자 수를 보는 거죠 날이 좋아서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가네. 형 휙휙 쓰시네요 그냥. <웃음> 이게 전좀 뭔가 가사를 쓸때 뭔가 좀 공감이 되게끔 쓰고 싶거든요. 나 대신에 일좀 해줄 사람 지금 구합니다. 야, 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좋네요. 제가 <웃음>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웃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노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웃음> 좋아, 좋아. 아, 사실 난 그런 가사 오마주 되게 많이 해아그 좋죠 좋죠 <놀나나나나> 일어나 잘리지 않을까 이건데 <놀나나나나나나> 커피만 사가면 안 될까 가사 이트잼이다이트잼인데 썬피디님께서 너무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좀더 일적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듣는 노동요 느낌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런 파이팅이 었고 너무 돈이다 말을 저도 또 가사 보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훅 가사를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음.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어나가 주의할 사람 만아지 가기다. 바닥 불이 난다. 일단은 예, 네, 이렇게 써 보고 검사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삐링 지지직. 그 미도랑 그 사랑이자를 커버를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 미도랑 언제 한번 커버 같은 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 이런 작업으로 리플 OST를 만들어서 어, 내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미도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 미도한테 미리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 곡을 같이 부르자고 서외를 빼박으로 카메라에 담기게 하게끔 지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떨리는데요 기분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도님 웃고 계시네요? 야동 보셨네? 네 무슨 소리예요? 또뭘 할래요? 아 민설님. 뭐? <웃음> 그 네. 그단 아니라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리플 OST 하는데 사랑이 잘그 같이 했었을 때 반응도 좀 좋았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리플 OST를 하는데 또 너무 하면 너무 양정훈이 리플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양정훈이다 보니까 같이 좀 어떻게 좀 뛰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어제. <웃음> <웃음> 맞는데 아, 맞는데 했잖아요. 맞는데 이제 없이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미도가 또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그 카메라 좀당겼으면 좋겠다 이러 아니 세상에 이런 <웃음> <웃음> 원하는 거다 원하는 다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음, 같이 하면 안 되나? 어? <웃음> 안 돼요? 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네 당신 하는 겁니다 어? 하는, 하는 거죠 네? <웃음> 오오 어제 또 통화할 때도 이랬어.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볍게 얘기했나 봐. 아니야 아, 내가 너무 가볍게 질문한 것 같아가지고 <웃음> 나 그래서 가볍게 대답을 했는데 응. 아, 이게 된 건가 안된 건가 지금 고심 끝에 또 카메라 들이밀고 온 거죠. 위도 씨잘 부탁합니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오케이. 자 오늘은 위도의 녹음날 녹음만 받아줄 거예요. 이클립스와 함께합니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거, 아니 거, 거기 세개다 붙여 아 오케이 응. 이렇게 해서 자 녹음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리쬐는 사살 <웃음> 여름이 오면 아이 부끄러워요 아잘 부르잖아 아못 아, 불러요 제 제꿈님한테 묻어가는 거죠 <웃음> 사탕처럼 녹아버린 내 하루 <웃음>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내리쬐는 아, <웃음> 아, 아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런 거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넣어줘야 좀 에. 앞서 보이잖아 에, 맞아 맞아 풀어내 <웃음> 풀어내 이럴 땐난 가끔 미운 오리 같아 생각하다 보면 내리려고 한참 와우 좋았어 아 <웃음> <와>,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는 <웃음> 네, 이제 시작이죠 날이 좋아서 여행 좀 가고 싶은데 일이 쌓여 못 가네 오, 좋았어요. 네, 근데 네. 그 다리를 떨어가지고 자꾸 지금 퉁퉁퉁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하죠? 그 <웃음> 그냥 가만 히 있을까요? 몸에 그로브를 타려면 네, 고개로만?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손으로 는 이렇게 타도 돼요. 그렇죠 그건 돼요. 이러면안 돼요? 안되죠안되죠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여행 좀 가고 싶은데 하고 일이까지 넘어갈 때, 네. 아, 뭐라 해야 할까? 조금 급한 느낌이야. 아... 몸에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노래를 하듯 <하는데> 예능을 자꾸 <웃음> 자 이게 드디어 여기서 지니! 지니! 지니요 지니 여러분 지니! 진이. 지니라고요! 아, 유... 아, 아, 여러분 제목소리예요딱 아, 여기까지 아, 왜냐! 일분 이상 2분. 음악은 1분. 여러분 로그인해서 들으세요. <웃음> <웃음> 미도 파트는 뒤에 나옵니다. 여러아예 아, 그런 거요. 미도 옥수를 듣고 싶으면, 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 아, 어떡해? <웃음> 그러니까 이거 <웃음> 곡이 나왔네요. 아저 뭔가 새롭다 느낌 에이. 진짜. 에이. 일단은 이제 멜론, 지니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일하러 가 노래 곡을 봤을 때. 뭔가 시원섭섭했다. 일단 작업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고 섭섭한 거는 좋은 퀄로 결과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직 제가 또그 정도의 실력은 또 아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좀 섭섭했다. 대코 님이 야근을 한 상태로 카페에 들어가는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상상이었으니까. 음... 완전 다음주야? 네 다음주 수 토요 음, 7일도 안 나왔죠 아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한번 더워줄 수 있으세요? 네 <웃음>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너무 편한데? 근데 가볼게요 카메라 전화벨이 울린다 더 붙는다 됐어요 아, 갈게요 아이, 갈게요 고생합 게임이나 넘어갈게요. 이십초 들어갈게요. 안 아파? 아 그래서 일부러 넘어 일부러 걸로. 넘어진 거 같은데. 어, 어. <웃음> 리액션 지렸네요.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아 음. 뮤비가 이렇게 한게 맞나? <웃음> <웃음> 아, 모르겠어. 생각보다 재밌네요. 아, 야빈백야 빔백. 빈백. 아, 놀는다는 아, 아, 느낌이네. 네네네. 다니다. 넓게. 준비다 레디. 액션. 아, 아, 아, 아, 아, 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 아, 아, 이렇게 하면 CP CP 번이.. 아 뭐였지? 아 깜짝 까먹었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피디씨 네. 예 리플 참... 월별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저희 월별 예산 200만원씩 잡혀있네요? <웃음> 야 200? 진짜 항목도 자세하게 있네 여기 자동 자동이 뭐야? 그냥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그래야 좋아 어? 니이산 200만원 짜면 어떻게 우리 <웃음> 2200만원 쓰잖아 2200만원이요? 아뭐 이자를 하 빼면 어떡해 너 산수를 못해? 네가 임무진이야? 아. 네가 임무진이냐고 아, 저 여기까지만 맞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맞다고틀리요 <틀린 게> <웃음> 맞아요. 맞아 틀린 거요맞요 맞아요. 맞요 맞아요. 요저희요 나는 주어진 요맞아 찍고 있을 뿐아요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아하는 느낌만 아시면돼요아 <웃음> <웃음> 형이 왜해? 형이 왜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왜요?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이건 <이건가요>? 다 <오>, 바뀌었네. <웃음> 네, 바뀌었어요. 근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는 장면이죠. 뭐라 뭐라 하다가 다시 노는 <웃음> 뭐, <놓은> 거. <거예요>. <웃음> 자 대나무 헬리콥터 장착. 대나무 <웃음> 헬리콥터. <웃음> <웃음> <웃음> 아니에요. 세상 <웃음> 어떤 노에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제나무 헬리콥터. 남들 대기했어요? 자꾸. 네 이제 노래 딱 나오 <웃음> 나오 뮤비 나오면 데뷔 아니에요? 데뷔죠. 데네요 A.V. 데뷔. 데뷔작이네요? 그럼저 시미켄 같이 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네. 네, 아 우리는 어덜트 비디오 아니고 어썸 비디오예요. 아 그죠? 저기 A.V. 제작자. 서서비디오 제작자둘이렇 장난치시거나 만화책 게기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디렉션을 계속 드릴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 노는 사람은 게나요한번정적이로놀아볼게요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에이토게토미게 미도 1주년 미도야 젤리버 젤리버 젤리버 우리 들어와 미도 해줘 미도야 에이스 해줘 에이스 해줘 좋아요 오게 받을게요 이거 단지런 거 아니에요? 간지런거 아니에요? 받아요? 맞겠냐?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너 처맞아 그러다가 처맞아요? <웃음> <웃음> 제키 제 190이야 너 걔한테 처맞아 처맞아요? <웃음> 이꽉게 이 부신 거 아니죠? 맞아좀 <웃음> <웃음> 그만 드세요 저 젤리를 얼마나 소품이에요 얘도 가다다어 보이지 이 <웃음> 자꾸 연기하는 척 진짜로 먹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시잖아요야 무지개 먹어야지. 진 <웃음> <웃음> <딱> 들어갑니다. 할게요잘끝잘끝일일줄 <웃음> <웃음> <웃음> 알았죠? 삼 분의 일도 안 했어요. <웃음> 잘생겼어. 맞아. 너 약간 좀 잘생긴 것 같아. 아, 갑자기. 아. 좋습니다, 형님. 오케이 할게요. 형님 한번돌아주시면 좋을 것같아